안녕하십니까 1회 팀입니다 <웃음> 오늘도 꺽지 낚시를 하러 왔지 않습니까 오늘도 낚싯대 하나 어, 요거 챙겨서 꺽지 낚시를 하러 왔는데 오늘은 뭐 꺽지만 잡는 게 아니라 오늘은 꺽지 구기까지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은 어떤 크기의 꺽지가 잡혀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낚싯대가 제가 중학교 때산 거거든요 이 중학교 때 샀는데 이 앞에가 떡 부러졌어요 하,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람이 많이 불면 잘 날아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뭐 요런 낚싯대라도 껍질을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까 이제 한번 껍질을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물이 쪽발랐어요 쪽발랐어 어느 끝나냐면은 원래 여기가 다 잠겨야 되는데 물이 하도 없어요 지금 가뭄이에요 가뭄 이런 날씨에 또 껍질이 한자리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, 얻는 가서 껍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, 기트 와! 와! <웃음> 저기 멀리서 작은 녀석이 한 마리 올라오네요. 기우미 꺽지한 마리입니다. 드십니까 이야 <웃음> <웃음> 꺽지가 이거를 물고 바로 바위로 들어가버리네요와 꺽지입니다 꺽지 오 히트! 와. 멀리서 와 멀리서 되게 작은 녀석이 부러졌어요 <웃음> 히트 와 <웃음> 미니미니한 껍지가 부러졌네요 야 이거 너무 사이즈가 작은데? 오 히트 와, 오. 와 사이즈 괜찮다 와, 크으. 와, 와. 와! 크다 크다. 손바닥만한 꺽지가 나와줬네요. 와! 사이즈 괜찮죠? 와 꺽지. 꼭지. 항상 꺽지를 잡은 다음에는요. 일단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. 생각보다 꺽지가 그 지키는 자리 영역이 상당히 커요.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빨리 옮겨 가지고 다른 꺽지들을 노려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. 어, 히트. 와! 사이즈 괜찮습니다. 야 저기 있다가 크으... 사이즈 괜찮은 꺽지입니다 야 저기 에 있다가 애들이 나와가지고 확 물어 버리네요 와. <목소리> 꺽지 꺽지 이야. 꺽지 사이즈 큰 녀석들을 꽤 많이 잡았네요 이제 바로 꺽지 구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 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. 짜잔와 이렇게 됐고요. 요건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. 엄청 커. 그리고 여기 작은 녀석이 있습니다. 어 아,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어요.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와 맛있다. 음. 자 아, 확실히 껍질 살이 많다. 음. 확실히 껍질 살이 많은 것 같아요. 음. 음. 큰 껍질, 큰 껍질. 이큰 껍질 요 아래 빽살 있죠? 이게 맛있거든요. 음. 아, 끓고 아, 살 보여드릴게요 짜잔 꺽지살이 엄청 많아 음 아, 안에까지 다 익었다 아야이 <웃음> 꺽지구이가 진짜 별미에요 별미 와. 꺽지살 꺽지가 크니까 살도 많아 음 어, 되게 쫀득쫀득하다 <웃음>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껍질을 잡아서 껍질 구이를 해먹어봤는데요 와. 정말 껍질은 진짜 맛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껍질 잡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껍질을 드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민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꼭 내장 손질을 하고 다 익혀서 드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e d TV였고요. 앞으로도 재미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!